아버지의 마음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한 점의 어떤 그 그런 것이 없이 살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탁 하고 행동을 그렇게 해나가면 이세상에 만물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아름다운 빛이 있어요. 참 무섭다. 그게 다 보여요. 여기 있는 것들이 우중충하잖아요. 여러분. 우중충한 게 아니라 전기 불을 탁 켜는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반영되다 보더라. 그, 여러분들도 그러한 그, 어, 아주 행복함을 느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운전하는 그차 안에도요, 모든 게다 그냥 빛이 있고 아름다움이 보여요. 그걸 볼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환하게 이렇게 빛을 주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이렇게 체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비우고 모두가 다 들으면 아름답게 들린다 이거를 제가 요즘에 실감을 하는 거죠 마음을 비우고 들으면 모두가 아름답게 들린다 부닥치고 큰 소리가 나는 것은 마음을 비우지 못하는 것이다 음 그래요 내가 변하고자 아,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정도의 길을 가고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것에 참 모습을 보고 아름다움을 볼수 있다는 제가 여러분에게 감히 예 말씀을 드렸는데 음. 마음을 비우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분노하고 막 얼굴을 분노하고 또 이렇게 공격적이고 비방하고 이런 것들은 다 그분의 뜻을 거역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는 것이죠. 화를 내 상대방에게 화를 내고 욕설을 하고. 비앙거리고, 뭐, 바락하고, 또, 흉을 보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음, 아버지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다. 이런, 에, 말씀을 음, 주고 계십니다. 분노하고 화내고 하는 그 같은 얼굴은 아름다운 꽃이 시들어져 가는 그와 같은 것이다. 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이 조금만 더 조금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렇게 형제간에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또 정, 정, 정의, 정의 마음 정, 정을 좀 나누고 베풀고 살아간다면 모든 답은 거기에 다 들어있다. 음. 모든 것은 거기에 들어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강론을 하고 책에 대한 말씀을 대라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무슨 뭐예요? 심판의 기준입니다. 여러분 왜?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 주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야, 여러분. 여러분들은 심판의 기준에 대한 강의를 듣고,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라고걸 배우고 있는 것인데, 그걸 모를 뿐이죠. 진리의 말씀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그 결과에 따라서, 치르잖아요. 우리가 갈때 잔고증명 두 개를 가지고 간다고 그랬잖아요. 선하게 사는 것, 악하게 사는 것.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변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 그러니까 지금의 강론이 뭐다?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이걸 얼만큼 지키고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심판 때 서서 대가를 치른다. 그래서 강론을 와서 직접 듣고 또 책을 읽고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축복된 사람에게 중요한 거냐 이게 이제 자기의 심판에 대한 것을 계속 알려주니까 지금 제가 강론을 이렇게 해요, 그렇죠? 또 말씀을 전하거든 강론에게 뭐예요? 그분의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내가 나를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 거야. 아, 내가 이거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내가 이것은 잘못됐구나.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심판대에서 용서를 받는 위대한 것이다 하는 거죠. 심판의 기준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책을 보고 강론을 듣는 것이 심판의 기준이다. 그것을 지금 살아있으면서 여러분들이 자실인을 심판하는 거잖아요. 아, 이것은 내가 강론하고 비교 잘못되고, 아,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 한다는 얘기죠.